자 이제 오늘 이 결선 토너먼트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결승전 대상트와 플랜비. 플랜비와 대상트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선발 명단 살펴드릴게요. 플랜비입니다. 전상용, 김철, 방덕원, 이강호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대상트, 류종현, 박진수, 장동영, 김준환이 나옵니다. 네 뭐... 이 결승전을 보니까 우리 또 아프리카 프릭스가 또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팀도 어. 따로 있거든요. 네. 아프리카 프릭스는 안타깝게도 이, 이, 이 경기에는 참가하지 못했군요. 네. 예. 아. 아. 안타깝게도, 아. 예. 안타깝게도 아. 8강에서 그 네. 아프리카... 아, 8강까지 간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자 경기가 시작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 출발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두자니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플레비 어 이어받아서 와! 한점 추가. 대상도 바로 따라붙어요. 네, 2대 1이에요. 와! 아, 로우스에 또. 네. 아. 와, 이강호 선수가 지금 슛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방덕원, 어. 골밑, 방덕원. 그러니까 이게 이강호 선수가 외곽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던질 수 있는 이유도 네. 골밑 방덕원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만약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방덕원 선수가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네. 있는 구성이 있는 것이죠. <웃음> <웃음> 그렇죠. 와, 끌어냈습니다. 와, 하지만 아, 이 공이 나갔네요. 지금 김준환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였는데 아쉽게도 나갔네요. 네. 와. 정말 결승전답게 초반부터 폭팽하게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이 경기의 승자는 1위가 되고요. 아 롱슛.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데상트 외곽 빼줬어요. 와. 오! 오! 오! 아어 오, 오, 오, 오, 박진수 얼굴에 선수가 아, 그렇죠. 어깨 쪽을. 아, 네. 아 지금 제대로 부딪혔어요. 음. 이게 뭐 농구라는 종목이 몸싸움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러니까 전혀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아네 어, 어쩔 수 네. 없죠. 다행히 박진수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뭐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네또 좋은 경기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 경기 재개됐어요. 백상트 장동영. 백상트. 장동혁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박진수. 자 패스를 주기가 참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 네. 이네나오. 아, 아, 아. 플래비 안쪽. 오. 어 박진수의 수비 성공. 박진수. 밤에서 어, 안쪽 투입. 아떴습니다자지금 박진수가 네, 만든 득점이에요. 그렇죠. 네. 박진수 선수가 솔트타면서 패스를 선택했는데. 오. 그렇죠.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자, 2대2. 아, 정말 치열해지는데요. 네, 선수들. 야, 표정도. 네. 살벌합니다. 정말 이 결승전 다워요. 네. 자, 대상태 공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패스. 끊겼어요. 자, 패스 플랜 비에게로 네. 힘으로 밀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플랜 비 네. 이강호 빼줬고, 대철. 코너 세쳐놓고 짧았습니다. 자, 를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들어갑니다. 박진수! 대상 그 대상. 네, 거제도의 2대3. 아들이죠? 거제도의 아들, 박진수. <웃음> 저는 거제도의 딸입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 혈연지간인가요? 아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그런 걸안 섞였습니다. 그런 결가 정정이네요. 롱슛. 펜디 이강호 선수의 이점입니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상트 장동영 선수의 이점. 네. 아 지지 않죠. 그렇죠. 리바운드 따내고. 정말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김철의 이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김철. 클린하네요. 네. 자김준상트아래게 올라갑니다. 김준한. 네 스피드를 활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김준호 선수의 스피드는 제어가 안 됩니다. 네. 네. 자, 김철 선수. 어. 바울이 선언됐습니다. 와, 6대6 팽팽합니다. 아, 네. 근데, 달리, 달리, 아무래도, 많이 뛰어다니는종목이라서다리 부상이 많을 거라고 사람들 이 생각하지만, 을 생각보다 손가락도 부상 많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렇죠. 네. 가 이제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음 아,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손을 방동. 이렇게 다 커시더라고요. 네. 아, 아프신 거. social social 류 o c 선수 l s o c 수 a l social social s o c i 안타깝습니다. 슛이 길었습니다. 빼줬고요. 패스 자, 연결 잘 됩니다. 프레비. 올라가요. 불발. 자 다시 한번 대상틀 기회. 네. 매각 올라갑니다. 충분히 아, 아 안해서 넣을 수 있는데도. 다시 백준아 포스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정수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자, 안쪽에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야 점수는 6대 오. 6이고요. 경기가 정말 치열합니다 네. 이제 뭐 아까 저번까지만 해도 우리 올댓바스켓에 농구 학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맞아요 와. 이제 농구 학도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10시가 이제 지났어요 이제 들은 집으로 갈 시간이죠 네. 네. 장동영 자 프람비의 기행 전상용 오, 볼을 긁어내는 움직임고 방덕원 방덕원 힘으로 아, 그러니까 넣었습니다. 지금 올려 아, 놓습니다. 가볍게 넣으시네요. 네. 방동원 선수한테 지금 저렇게 자리 싸움에 밀리면 무조건 꼬을를질 아, 수밖에 그렇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최대한 밖에서 던지게 밀어내야 됩니다. 예. 네. 자, 이... 매각 던져요. 불발. 아 자, 다시 한번 대상트. 다시 끊어냈습니다. 이강호. 자, 오! 이강호. 오! 오 아이고. 오! 양팀 선수들 네. 아 이제 네. 가져가게 되겠네요. 리 네. 아니죠? 죠프리 아니라 보 자유투. 자유투. 네. <웃음> <웃음> 합니다 이제 까먹지 네. 않으시겠죠? 아, 네. 네. 자유투. 이제 네. 까먹는 스포츠를, 스포츠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 그렇죠. 프리킥도 죄송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뉴전이죠 어, 예. 네. 네. 네. 아, 자꾸 몰입하게 되네요. 어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몰입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뭐가 주어졌죠? 크리키키 아 알겠습니다. 차했죠. 차했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네, 포인트죠. 아, 네. 아, 제가 너무 많이 허당이라서 아, 아, 아 그런 매력이 저... 또 있으신 거죠. 네두점 추가. 대상어 대상트 아, 10대 8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전상용 포스트업 강해요. 전상용 지금은 김준환이 발로 수비를 성공시킨 네, 거예요. 잘, 네. 잘 긁어냈죠. 그렇죠. 다시 김준환 제쳐내고 패스. 류정현넣나요 아,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 아, 아, 아. 골 밑에서 전성룡이잘 아. 막아서고 있어요. 어, 양팀그골밑 자원들의 대결도 치열합니다. 반가워. 한점 추가합니다. 플랜 B. 9대 10. 네. 그렇죠. 가볍게 올려놨고요. 반대편 길게. 와우, 스피드. 와 스피드. 김준수가 스피드가 굉장히 오 좋아요. 네. 월등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뭐 비해. 떨어지면 떨어지면 쏘고 붙으면 판다. 정석입니다. 그렇죠. 아 김준환 선수가 스피드 있는 공격 방금 보여줬고요. 아, 아첫 스텝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현란했어요. <웃음> <웃음> 정말 치열합니다. 9대11, 네. 두점 차고요. 지금까지 헤어던 걸 보면 또 단숨에 또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진 팀이거든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플랜비툭쳐했습니다 뭐? 다시 주워 들었어요. 먼 거리 불발방도원 높습니다. 방도원 공을 놓칩니다. 와우, 정말 방도원 선수가 로포스에서 자리 잡았을 때는 저 존재감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아우. 아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밑에서의 방덕원 자 방덕원 방덕원 아, 리조혁카바네 힘과 힘의 대결 예네 근데 두분다 되게 체구가 좋으시잖아요 약간 서로 벽끼리 부딪히는 느낌을 저도 <웃음> 받아요 그렇죠 네. 와. 과연 어느 벽이 밀리느냐 아. 탑에서 자 김철 안쪽으로 슬입해졌어요 방덕원 맨선 성공 시킵니다. 아, 1 0대 세시비 스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아, 피스를 불렸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 플랜 B는 어그 압도적인 골밑에 압도적인 지금 방덕원 선수로 활용한 플레이를 지금 잘 살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대상태 2번 공격, 공격. 빠르게 올라갑니다. 멈춰서서. 덥습니까? 한 점수가. 와, 괜자 괜찮... 아, 전상용 네, 전상용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전상용 와, 짐연의 아, 리바운드네요 네, 오케이. 한 마리의 야수 같았어요 오! 오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장동영 선수의 2점 장동영의 2점이 나왔습니다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 네 아, 대상태고 3점 앞선 상황 나원 수전 슬... 오! 나쁜 은혜였습니다. 김철 와, 눈에는 막상, 눈, 눈 이에는이에요네 제 선수들이 경기가 치열하다 보니 네. 치열해지다 보니까 아 신방과의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네. 소통이 참 중요하죠 네. 네. 네,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자 데쌍트 쏘지 않고 다시 외곽 김준환 어 김준환 아. 빼줬습니다 어, 방금 발이 걸려서 너어질뻔했두점 추가 장도트네 획득합니다 <웃음> <웃음> 전상룡 한점 아... 추가합니다. 아, 예, 아, 아, 장동윤 선수가 아까 NIS와의 그 경기 때보다 지금 트때면확 올라왔어요. 음. 네, 그러니까요. 아! 자, 네. 아, 네. 저... 오! 볼이네요 예. 네, 이제 감독 님이 볼을 전달해... 오 아, <웃음> 패스가 굉장히 패스. 정확했어요. 아, 정확했습니다. 아, 옛날에 네트볼를 하던 그런 짬을 좀아 <웃음> <웃음> 가닥이 있으시니까요. <웃음> 네. 자 양팀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네 어, 14대 16두점 차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기 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이제 아프리카에는 윷놀이라고 모두가 즐겨하는 게임이 있어요 네. 윷놀이에서 나온 말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어 진짜 끝날 때까지는 누가 역전을 할지 우승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승부는 아무르 직다 우리 또 아프리카TV의 <웃음> 용어인데 네. 아 군롤이죠 군롤예요 지금 아무르 직답니다 네와 네, 선수들도...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네요 아무르 네. 직다 아 천문용어라고 아, 하죠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지발한 표현들을 <웃음>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저는 항상 이 방송을 하러 오면서 많이 배워 갑니다. 네. 네. 저도 많이 배웁니다. 예. <웃음>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렇죠. 자,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안쪽으로 방다권. 방다권. <웃음> 와! 지금 유종현 선수가 나가 보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음, 맞아요. 네. <웃음> 지금도 이 박진수 선수가 벤치에서 버텨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 힘들죠. 아, 네. TV에도 그런 용어가 있죠. 예, 버텨. 아 예. 버텨라. 버텨. 와 <웃음> 버텨 견뎌. 어 아. 견뎌. 어, 견뎌. 아 지금 방동원 선수의 그 어떤 피지컬, 견디기가 좀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방동원을 앞세워서 쫓아오는 플랜 B. 그렇습니다. 아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있구요. 네. 딱 어, 제일 시... 힘들 시간이죠. 그렇죠. 강덕원 선수의 자유투. 네. 가볍고 성공시킵 백보드를 이용한 뱅크샷으로 성공을 시켰고요 그렇죠. 자 대상트. 맥악에서 대상트. 스크린 이용한 후에 김준환의 이속. 그대로 이성어. 올라갑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돌대를 맞고. 다시 한요 플랜 B의 찬스. 리 맞고 나 맞고. 플랜 B. 코너에서 어렵게 쏩니다. 심파 비스 불지 않았어요. 크로스업 이후에 힘으로 밀고 아 들어갑니다. 불발 툭 치면서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오드을 오! 장동현 사려한 사려한 드립을 오아 장동현 선수가 살려부라고 네. 했는데. 지금 장동현도 속했는데 방덕은 속지 않았어요. 와, 와 정말 꿀밑에서 존재가 방동원선수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네. 화려한 드리블을 보다 보니까 신발에도 눈이 가네요. 어 그렇죠. 어, 알록달록한 알록달록한. 헤비 방동원 네. 직접 해결합니다. 아 오히려 아, 어. 아, 아, 아.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어요. 아. 오히려 공격 공격하는 사람이 반칙을 했다. 아하. 이게 오펜스 파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이콜 하나 하나에 선수들의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 네. 아. 그렇죠. 지금은 방동원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공격권은 대상트 미들 점퍼 깔끔합니다 한점 추가 선수. 자 김철 속여내고 오, 깔끔한 득점 김철 잘한다. 동점입니다 17대17 17.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네 아, 김철 선수 슈퍼미 간결해요 아골대 맞고 자기니다 매각 짧았고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 골대로 다시 한번 자 플래비 플래비 플래비 시오 한번 하고! 플랜비가 플랜 이강호 선수의 어, 점 네! 아. 플랜비가 역전에 성공을 했어요. 아. 1 9 17! 아그또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다 네. 대상생에도 아. 기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 아모르다아모르다안 아. 아, 모른다. 아, 안 아, 모른다. 아모르다 <웃음> 네. <웃음> 어숙이 굉장히 빠르네요 <웃음> 네. 그렇죠. 저도 배워가는 게 맞습니다. 오오 아. 네. 오! 오! 충돌 충돌을 했나요? 겹쳐서 넘어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 저 카메라에 가려서잘못 봤거든요. 사진 네. 사진. 네. 아, 저또 원샷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오, 오늘 머리를 좀잘 세우고 오셨어요. 그렇죠. <웃음> 어, 다들 이제 부상 없이 맥과 배상자 아, 아, 아, 아, 동점! 동점! 떨어졌죠. 와! 19대 19. 안동이 홍상관 끝날 게임. 그렇죠. 아 하지만 방덕원 아, 1점을 1점 선택합니다 여기 수비가 중요해요 어, 음. 자 방덕원 한률 높게 1점 선택 그렇죠 수비가 중요해요 번집니다 아 이제 대 짧았어요. 룸슛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아, 아 어, 지금 대상수 장동현 선수는 슛을때 이제 손이 아, 제이 터치가 있었다 아, 네. 이걸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상황. 그리고 전상룡 선수가 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저희 쪽으로 공이 오니까 좀 잡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혹시 저희를 뭐 저희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거든요 네네. 공격권 어디로 갈요 지금 정말 요요한상황이에요이 공격권이 어느 팀에 가느냐거따요 예. 그렇죠. 이게 맞을 거 <웃음> 걸린 일이거예 <일입니다 웃음> 아, 그렇죠. 음. 1위와 2위가 결정이 됩니다. 아. 두배 차이예요 또 상금이. 지금, 네. 네.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선수들이 그렇죠. 모입니다. 그렇죠. 음. 자,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이 판정을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를 계속 보고 계셨기 때문에 뭘 아, 소유권이 네. 어딘지 음. 우리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전문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진심으로. 지금으로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시청자분들한테 네. 물어봅니다. 네. 그렇죠. 외곽 데상트 여기서, 데상트 여기서! 데상트 우승 데상트! 우승 대쌍트입니다! 대쌍트 데상트 축하드립니다 야, 마지막에 와우. 이 외곽에 들어가면서 대쌍이 결정이 나네요 미니 와. 샷을 성공시킵니다 오! 네 아프리카TV 3X3 서바이벌 토너먼트 와우. 우승팀은 대쌍트입니다 데상트. 네와 이게 되네 <웃음> 정말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르지다의 경기에서 결국 우승팀은 데상트가 되었습니다. 데상트였습니다. 아, 네. 어 정말 치열한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 데상트 제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웃음> 아 데상트가 또 특특히 아, 그... 했네요. 네, 데상트가 또3대3 농구에 지원을 많이 하는 팀인데, 네. 그런데도 박진수 선수의 그 위닝 샷으로, 네, 박진수 선수의 위닝 샷으로 어, 어, 정말 짜릿한 승리를 어, 거둡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마지막에 어, 정말 치열한 어, 경기 어, 양상이었는데. 예. 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고 또 아프리카프릭스의 예, 감독님, <웃음> 네, 예. 석주희 감독님이 앞에 오셨는데 와, 한 번, 한 네, 인사도, 보여주시죠. 네. <웃음> 또 소칠 감독님께서 아, 저게 어, 매력이 있죠. 네. 신들의 네. 네. 느낌이랄까? 그렇죠. 신들의 같은, 네. 같은 네. 매력. 보다 아, 보다 그렇죠. 알아챘죠. 네. 와, 정말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오. 이제 어, 네경기 정말 모두 다재밌는 경기가 펼쳐졌고 네. 이제는 시상식이 아. 예상이 됩니다. 시상식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 와, 정말 그 플랜 B의 그 어떤 더블 포스트도 정말 위력적이었고 네. 어, 그걸 이겨낸 대상태의그 어떤 마지막 박진수 선수의 한 방도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 네. 오늘 네경기 같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전 농구를 좋아하게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럼 이제 진심으로... 농구방송 하시면 자주 오시겠네요 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만큼이나 이렇게 손에 땀을 지는 이런 스리는 간만이에요. 지금. 오, 그렇군요. 어, 네. 그러면 이제 BJ 감독란님의 방송에서도 간간히 이런 네네. 농구 방송을 하시는 걸로. 아, 뭐 중계권을 딸수 있으면 좋겠지만 <웃음> 이게 실드 일이거든요. 또 <웃음> 약간 <웃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 아, 이제 3위 수상이 있겠습니다. 아, 저희도 하나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마스터 혹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시상은 같이. 시상은 아프리카 TV 콘텐츠 마케팅실 권영훈 실장님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이때만큼 뿌듯한 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오늘 뭐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어요. 참가한 네팀 모두 그렇죠. 3위는 마스터우, 2위는 플랜 B, 1위는 대상 트입니다 저 NIS에게는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 어, 두 경기를 연속으로 뜨느라, 뛰느라 많이 이제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조건인데. 네. <웃음> 아,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 이제 시상이 있겠습니다. 2위 팀플램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음. <웃음> 그러네요. 네. <웃음> 되지 <통일되지> 않았네. 네. <웃음> 저... 각자 뭐 개성을 중시하는 아야,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웃음> 야이 1위 팀입니다. 데상트. 축하드립니다. 어땀 보세요. 와 정말 대망의 이, 이, 1위 팀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본 이유가 이티셔츠를 굉장히 친절해요. 어. 이 선수명을 기재를 해줘가지고. 주 <웃음> 네. <웃음> 아, 그렇죠. 네. 매번 알아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팀복을 입고 나오셨죠. 아 1위 팀 데상트입니다. 카드입니다. 200만 원의 상금 주어지겠습니다. 야,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이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결국에는 가장 높은 자리 1위를 차지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어, 결승전 다운 승부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쏙 나오고 있죠. 마지막 우승 데상트 21대20 정말 치열했어요. 아 그리고 이 3, 4위 결정전에서는 이마스터욱기 3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아,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중계, 어, 이런 대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웃음> 아, 좀 마케팅을 좀잘 해가지고, 좀 시청자들의 참여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아프리카가 아무래도 스포츠 중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 아니다 보니까. 네. 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웃음> 앞으로 또 성장을 하겠죠? 네. 네. 또 오늘 3대3 농구 감독님 함께 하셨는데, 좀 네. 소감은 어떠신지. <웃음>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예. 네. 좀더네 소감을 아, 말씀해 주시죠. 감추라고 한거 아닌가요? 여기? 아닙니다. 아, 아닌 네, 네 감독님을 위해서는 좀더네 아, 마지막 <웃음> 소감 듣고 끝내겠습니다. 아... 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초대해 주시면 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민폐가 되진 않았는데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웃음> 마음을 배워갑니다. 감독 님과 함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김영웅 기자도 이제 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했잖아요. 네네. 소감 한마디 들어보고 어, 마무리했죠. 어, 아프리카TV가 이렇게 3대3 농구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또이 3대3 농구 아프리카TV에서 하는 콘텐츠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앞로도아프리카 t 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X3 서바이벌 토너먼트 결승전 토너먼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고요. 네, 김영은 해설 그리고 특별 해설위원 BJ 감동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